지난번에 클릭 오류가 있었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는 퍼세어 무슨 프로그램? 키보드 마우스에 관련된 프로그램 잘못 깔면 그런대요 어. 그래가지고 고쳐왔고요 오늘이야말로 진짜 제가 우승해가지고 케빈 없는 케빈 방송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제발! 지앤이 다안 깔렸지? 지앤이 아까 화장실 간다고 써놓거 같은데? 아 플러스 화장실 근데 이 정도면 은화장실 만들어서 <웃음> <웃음> 그거지 변비 하하. <웃음> 변비 <웃음> 넌또 비만 들어가면 웃니? 비 웃음증 <웃음> 이거 치트키야. 빌드업지렸잖아 연비로 이름 지을 때부터 뚱비, 연비, 비둘비. 야 비, 네가 제일 좋아해. 야 아무도 웃지 않고 있는 걸너 혼자 열심히 웃고 있다고. <웃음> hey easy easy boy. <웃음> hey relax man. whoa whoa whoa. 아 현재 빗솔 빠르게 61% 150만 포인트 여러분 너무 많은 부담감 주시면 제 의자처럼 부러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 근데 나의 신뢰도가 어느새 이 정도로 낮아졌단 말이야? <웃음> <진짜>? <웃음> 아니 연비보다 어? 못해 이제? 한펜이는.. 와.. 여러분들 아 등을 돌렸거든요. <웃음> 등지고 섭시다 저희. 진한 척하지 마요 여러분. 아니 이거는 솔직히 조금 참기 힘들지 않나요? 아 이걸 누가 참아요? 저 네, 5%인데 저 5%, 저5 세상 약자예요. 내가 더 낫지 않나? 저 진짜 저 진짜 힘든 사람인데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어, 이거 내가 보았을 때는 살아. 라 뭐... <웃음> 라미님, 연,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웃음> 한패님보다 한살 어려요. 어린놈이. <웃음> <웃음> 어린놈 <놈의> 자식이. <웃음> 어린놈 자식이. 어린놈의 자식이? 전두살 어린데요? <웃음> 너는 <웃음> 너 나지 보기 좋게 어려 가지고. 터치 <웃음> 안한 거죠? 음. 동생들이 때리는 거 정말 뭐라고 할 생각은 없는데 예.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웃음> 저보다 나이가 무조건 어리다고 동생이라고 하는 거좀 너무 옛날적인 구시대적 사고인 것 같습니다, 시엔님 아무래도 그렇죠? 라미님 네, 네, 네, 네. 사실 말씀은? 뭐 아니, 시간이 없네, 시간이 죄송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을 해봤자 <웃음>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역시 어린 놈들은 아다 아, 고마워요. 한 대만 때려주세요 형이 오늘 너 역배 이기게 해줄게. <웃음> 어, 진짜? <웃음> 오케이 어. 야... 한편이 5% 이기게 내가 도와줄게 20배야 20배 그럼 응. 하루만 도와줘 어 진짜 도와줄게 우리 한편이 한번 이겨봐야지 야 그럼 20배야 나... 죽을 거도안 죽어서. 근데 이 자식이 한 팬아 <웃음> 지금 유일한 니네 편이야 <웃음> 어 시간 없... 어? 어? 어? 오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런일 <웃음> 도와줘야 된다고? <웃음> 치면 둘다 날아가지 않을까? 어어린 어허어... 놈의 자식이 <웃음> 어... 어 언니 한 명만 아 어... <웃음> 어? 같이 살 생각 있어? 언니 당연히 같이 하지 어머 언니 아, 진짜? 언니 단발로 머리 자는게 예쁘더라 언니 <웃음> 언니. 언니 저 사람 24%야 어머 어머! 단발은 조금 끌렸다 아! 어. 어. 비... <웃음> 급 <황급픽. 웃음> 들어가는 야급 바로 그냥 비욘세 댄스 추면서 들어가네, 바로. 재빈 <웃음> 님. 재빈 예. 님. 제좀 어떻게 해 봐. 내가 빈 님, 저 반쯤 잘린 빗자루 머리 빨리 날려 버려요. 반 잘린 빗자루. 일단 7 0은또못 참겠네. <웃음> 내가 아까 살렸다. 내가 아까 살려서 이런 뭔다 비... 제대로 봤나? 어? 안와 좋아? 아 하필이면 여기 와서 맞네 <웃음> 설마 안 죽나지? <웃음> 어? 어?! 이거 서 아니, 아니! 어이! <웃음> 아이고 우리 큰형님 오셨습니까? <웃음> 어이 얼굴이 뭐 조악이십니까? 아왜 산산조각 났어? 산조각 <웃음> 아아 <웃음> <웃음> 산산조각이 <웃음> 났어? <웃음> 이 V라인 비결이 뭘까요? 아 오케이 한 편이나 도와준다 했으니까 도와준 게 아닌데? <웃음> 이거 요새 만들겠다는 건데 <웃음> 그렇지 그렇지 뭐하니? 아이고 이걸 뭐 어딜 디 가야되나? 아 그리고 참고로 오늘 2D는 퇴근권 써서 갔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왼쪽으로 가면 날릴 게 이렇게 좀 보이는데 <웃음> <웃음> 연비랑 척쩌쩍? 뭐 팀인가? 손. 이미 하나 죽였는데 아, 과거에 그런 건 잊고 우리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 어떻겠습니까? 라비야 나랑 도 팀이 될수 있어 <웃음> 라비야 왜 그래 좀거 <웃음> 밟고 지나가십시오 연비야 그거 기억해야 돼 라미는 엄지에선 널 때리는 걸 즐겨왔어. 제누 <웃음> 맨날 나만 때리더라내가 <웃음> <안> <웃음> 빨리 라미 누나한테 빌려간 돈을 갚으라니까. <웃음> 언제 갚을 거야 도대체 연비야. 야, 자 갚을 게 있으면 모르겠다 내가 진짜로. <웃음> 갚을 게 없으니까 그렇지. 없으면 <웃음> <웃음> 모르겠다. 어 어. 재민님. 어어 yes. 그러게. y e s yes. yes. 잘잘 I don't 그래요? know. I don't know. b 어기라도하 i 가 s o r r s s o r y Hey, yo, yo, man. Relax. Hey, hey. Easy, hey. boy. Easy, easy boy. 어, 잘 물어요. <웃음> 뭐좀아 Easy, easy. Easy, 어떻게 모는지 보여 드릴게요. 내 센츄리가 너를 물겠지. <웃음> <웃음> 어딱 여기야? 오오오오오요어 어, 센데? 어 튕겨서? 어어야어어어어어 뭐? 아니 저거 왜안 터져? 이것이 <웃음> <야, 웃음> 예술. 오늘도 완주의한 획을 쓰십니다, 영인 씨. 자살 아티스트? 근데 일단 춘식아 너랑 나는 케빈님 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까? 어, 최근은못할것 같다. <웃음> 아, 얘기를 들어보라고요. 얘기를 들어 아, 뭔데 들어보라고. 뭔데 뭔데 뭔데. 서로 하나씩 주고받았으니 이제 손잡으면은 공평한 거 아닙니까? 오. 여기서 또 치면 저는 케빈님을 또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래. 이건 이제 자기가 부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제. 저 어린 놈이. <웃음> 어, 와. 캐빈님? 야, 야 어, 어린 뭐. 놈은 짜식이. <웃음> <웃음> 해든 한편님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저요? 누가 거기다가 센트리를 <웃음> 설치하라 그랬나? 쟤는 한 명만 노려. <웃음> 라미님, 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회개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어. <웃음> 아니 저렇게까지 한다고? <웃음> 이렇게까지 한다고? <오> <웃음> <오> <웃음> 와, 나 제대로 물렸다. 큰일 났다. 이미 <웃음> 재미기를더 <웃음> 입었어. 라미님, 여기서 화해를 한다면? 아, 화해를 하자. 네, 저 회개하겠습니다. 그래? 네. 제가 성소 하나 드릴게요. 아. <웃음> <웃음> 저것도 일종의 할렐루야긴 합니다. 예. 회개지 너희들은 하나님이 뜻을 들으라. <웃음> 수리남이다 소리 남 거라. 나 반대쪽으로 해주면 나만 이러면 낫잖아. <웃음> <이랬다>. <웃음> 할렐루야. <웃음> 아멘. <웃음> <웃음> 어? 오어뭐였 오케이. 어? 이건 좀 너무 맛있는 경우 아닌가? 누님, 제가 모아놨어요오 어, 그거 지금 난 말하려고 하니? 오 어, 이거 뭐야? 오호! 와! 이거, 이거 못 참기네? 너무, 맛있... 이거 너무 맛있어. 진짜 뭐 먹는 것처럼 얘기하네. <웃음> <와>. <웃음> 와우. 와우! 잠시만 저거 진짜 너무 맛돌이탕인데? 어. 야, 야. 너무 이거 너무 맛돌이탕이야 아 이거야 맛좋다야야 야, <웃음> 야, 이거는 못 참지 사실. 못 참지. 아, 퇴근하겠습니다. <웃음> 어. 어 뭐야 람이 퇴근이야? 끝이야 어? 어. 진짜. 오우. 오우. 오우 아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퇴근할게요. 퇴근님 <웃음> <웃음> 좋은 거 타고 계시네요. 아 타고 가십시오. 저 이제 핸기 없퇴근됩니다 타고 가십시오. 어? 어? 뭐야? 어어 어? 어? 어? 어. <웃음> 이거 연맥이 어? 없는데? <웃음> 아니, 타고 돌아가십시오 이거, 연맥이떨어지겠는이 <웃음> 어, 아니 이거, 이하는거 이거, 어거이이다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딱 말해. 빗솔님 배신할 거예요. 나는 빗솔이를 우리 편이라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까 아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아아아 어? 약하네. 바닥은 뚫었습니다. 응. 이제 저거 밀면 되거든요. 한편아경거망면안 <웃음> 어, 돼. 어, 뭐야, 예? 이건? 조금만 밑으로. 조금만. 너 <웃음> <웃음> 탈락하면 그냥 뒤꼬 끊고 퇴근하겠습니다. <웃음> 오, 뭐야? 와 아, 바둑을 알면 알도 알면 알도 알면 알면 알도 알면. 음, 좌복다피피피피 <웃음> 음, 음. 아, 이걸 오네. 만이야 아니, 뭐 죽 그냥! <웃음> 아니 이거 뭔데 그런 결정을 해 나도 이... <웃음> 아니 난 어차피 그래, 20밖에 없어서 뭐. 뭐. <웃음> 형 살짝 미련이 생기게 해줘 볼게 <웃음> 아! 이러면 <웃음> 얘기가 다른데 어! 이름은 살짝 얘기만... 미련이 생기게 해줘 볼게 형 <웃음> 어... 비쏠아 나만 한편이가 동시에 살수 있어 형 이러면은 미련이 생기지 않을까? <웃음> 너무 생겨 너무 생겨 비쏠이 형 저기 하나 숨어있는 거 알죠? 저집 안에 아 진짜 집에 비솔리 네 브리핑 들어 아 비프 브리핑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북쪽 3소대 경에 비솔리 한명 숨어 계시고요. 피가 22인 케빈님 하나, 여기 연비님 29. 저는 불레예요. 6이랑 여기 하나 남은 거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일 유력한 비솔리미 주력 타겟이 되겠고요. 안돼 <웃음> 아, 네, 유식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브리핑이라는 게 말이죠. <웃음> <웃음> 아이 저기요 저기요, <웃음> 저기요. 야, 아 이거. 아, 이거 타겟이랑 아, 지금 말이 아, 그거, 다르잖아요. 자 일단 이거부터 제가. 보이게끔 만들어놓게. 과연 거기가 맞을지 한패님의 감. 어? <웃음> 박경품. 같은... 아 자꾸 언제 무기로 웃기지 마 비겁하게. 대박이다. 머릿 속에 막 저런 게 보여? 막? <웃음> 아니요. 저도 안 하고 싶어요. <웃음> 오, 이거까지 먹고? 와. <웃음> <웃음> 어, 클났네. 우와! 우죽었 죽었! 우와! 다, 죽었... 오, 다 오, 죽었다 h a 다아 누가 휴방권 가져가야 제일 재밌을까? 나지 비싸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 머리 t What? What? w 또안 보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보이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h a t What? 약간 오른쪽 있죠? 있죠? 여기 여기. 어, 조금 위로 조금 위로. 어. 여기 여기? 거기. <웃음> 요거 요거 어, 요거. 아, 어, 근데 여기 하면은 좀안같데 이쪽 이쪽. 시간 <웃음> 한편이 니는 전재가 악마네 악마. 자 마지막 어. 관문이다. 오, 오 나쁘지 않아. 근데 각도는 좋은데 파는 각도가 날카로워서 한두 번 파는지. 오. 오. 오. 오 그렇지 그렇지. 오, 오, 오, 오 나쁘지 않지? 빗소라 이 상태로 자결 어떠냐? <웃음> 아 그러면은 걔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거 최대한 해주고 한편아 와서 편하게 싸워 알겠지? 요 정도쯤은 해주고 가야지. 오. 어, 그거 뚫으면 안 되는데. 후 센트리를 왜써 형! 아, 저기 야, 센트리 있네. 아, 그러네. 넣어줬어. 아 근데 요거 다 뚫고 지나가면은 센트리 맞을 거 같은데? 어, 뭐야? 잘 치면은 이거 모르는데. 음. 오! 아, 아, 아. 와! 오. 아, 나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내가 없애줄게. <웃음> 야, 센트리도 같이 없애 줄게. 오! 야, 진검승부. 난 원래 접합 싸움이 제일 재밌는 거거든. 요 <웃음> 점프, 휴 날아가요. 아 어, 나, 어? 야. 오 살았어. 우와 충격파 때문에 죽을 뻔했어. 나왜 살았지? 로프로. 어 이번 턴에 끝내나? 어떻게 하니? 오? 어? 오 괜찮노?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연비야 어떻게든 피해봐. 내가 한 편이 데리고 죽을게. 왜 아, 바로 안 <웃음> 터져? 이거, <웃음> 이거 왜안 터져? 선물은... 이거 왜안 터져? 바로 안 다음 터져요. 터져. 다음 턴에 터져. 오호 그대로. 우지로 어 짝권. 어? 우지 괜찮다. 우 아, 지 아, 라디어 드디어, 드디어 들 왜 자꾸 2 d 불러아 드디어! 아. <웃음> 이렇게 해서 이번 퇴근 권은 연비의 것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yeah. 포인트도 5배 이상의 포인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yeah, 좋겠다고 <웃음>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부... 구독까지 노바! <웃음> 노바! 오빠!